안녕하세요. 정신나간 플릭스예요. 오늘은 음, 구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지난번에는 어떤 걸 어떤 구름을 했었냐면은 음, 이렇게 어, 볼륨을 이용한 그 구름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거는 오브젝트가 하나씩 생기는 거고요. 오늘 보여드릴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은 어, 그냥 노드 에디터를 써서 그 배경 화면의 쉐이더를 좀 조절한 거거든요 훨씬 어, 부하가 적을 것 같아요 어, 한번 만드는 걸 보여 드릴게요 새 파일에서 이제 이런 거, 이런 거 필요할까요? 예, 그냥 한번 놔두고요 렌더 음, 모드에서 음, 렌더링 엔진을 어, 사이클 엔진으로 바꿔주고요 네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배경화면을 스카이 텍스처를 쓰겠습니다 네, 하늘이 좀뿌연네요 이럴때는 공기를 0.2 정도 주고요 먼지도 좀 줄여주고 우주는 그냥 두면 될거예요 네, 그러시면 이렇게 파란 하늘이 돼요 태양도 조금 높게 띄워주시고요. 태양이 어디쯤에 있을까요? 태양이, 어, 저기, 저기 있군요. 예. 네. 하여튼, 네, 이렇게 하고 이 큐빅을 땅처럼 보이게 조금 크게 할게요. 그렇게 땅처럼 보이고요. 뭐, 눈 내린 땅처럼 보이겠지만 일단은, 네. 하늘이 보이는 이제 이런 배경을 만들고요. 이 하늘에 이제 구름을 만들어 볼게요. 쉐이드 에디터로 갈 건데요. 쉐이드 에디터에서 보시면은, 오브젝트의 쉐이드를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, 그 월드, 월드의 쉐이드 노드를, 그 월드의 노드 에디터를 써가지고, 이제 그 구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자. 스카이텍스처가 이렇게 돼서 아웃풋이 되고 있어요. 여기다 구름을 넣을 거예요. 구름은 어떤 분이 텍스처 중에서 노이즈 텍스처를 쓸 거고요. 노이즈 텍스처를 아웃풋에 보이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컬러를 보이게 되면 이러, 이런 색깔이 되고요. 컬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. 팩터를, 팩터를 넣게 되면은 0과 1 사이에,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어떤 간만 보이게 돼요. 이제 팩터를 해주고요. 이 사이에 이 팩터를 컬러 램프를 이용을 해서 조금 그 넓이를 곧 조정해 줄 거예요. 컬러 램프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줄여주고요. 얘를 좀 이렇게. 그 다음에 인풋 텍스처 코디네스을 넣어서 오브젝트를 팩터로 연결을 해 줄게요 네. 자 이렇게 됐고 <웃음> 이제 얘가 구름처럼 보여야 되는데 요거를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해 줄게요 스케일을 좀 크게 해 주고요 러프니스를 조금 음, 죽여, 어, 키워주고 디테일도 좀 키워줄게요 이런 이제 이런 구름이 됐고요 구름에 많고 적으면 이 컬러 램프를 이용을 해서 좀 조절해 주세요 자, 그 다음에 이 파란 하늘에 구름이 보여야 되니까 음, 쉐이더 중에서 에드 쉐이더를 추가를 해 가지고요 이 구름을 쉐이더에다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름이 보여요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 스케일과 디테일을 잘 조절을 하셔서 구름을 만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컬러램프를 잘 조절을 하셔서 많은 구름과 적은 구름 뭐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흐린 구름, 진한 구름 네. 여러 가지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됐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흘러갈게 할,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뭐냐면 벡터에 보시면은 매핑이라는 게 있어요. 매핑을 추가하시면 이제 x 축, x 축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는, 흘러가면서 이렇게 없어지고 어, 사라졌다가 생성이 되고 하는 어, 진짜 구름 같은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돼요. 그래서. 아니면 뭐 Y 축을 움직이셔, 움직이셔도 되고요. 뭐 그때 그때 보는 배경에 따라서 Y 축을 움직일지 X 축을 움직일지 결정하시면 되고요. 이런 경우에는 Y 축을 움직이는 게더 그럴듯해 보이겠네요. 자, 이렇게 했으면 음 작업 에어리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타임랩, 타임라인을 보고요. 테미노인에다가 x축 인서트 키 프레임을 하나 하고요. 한 246쯤 가서 0.2 정도 간 다음에 인서트 키 프레임을 하세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이 생성이 돼요. 지금 보니까 x축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Y축을 움직이는 게 좋아 보이겠네요 그러면 246에 가서 얘는 0이고 얘가 0.2 정도 돼서 Replace 키프레임을 해주면 그냥 움직임을 볼까요? 네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이 돼요 음, 디테일을 조금 더 키워줘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. 음.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떤가요? 맑은 하늘에 저 구름이 진짜 같아 보이나요? 음, 가을 하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어, 구름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